이 슬픔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나의 구두여 너만은 떠나지마 바나를 피어오는 어린 시절도 맘 같은 별을 보면서 아 더워 오 수고하, 안녕하십니까 에이터 뚝입니다자 아직도 집 밖으로 자주 못 나가고 뭐 사이버 강의를 듣고 계신다거나 뭐 그런 학생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뭐 신학기를 시작하면 뭐 개강 총회라든지. 뭐 MT를 간다든지 뭐 이런저런 활동을 벌써 다 했을 시기지만 뭐 계속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심심하거나 이제는 한창 지루하거나 조금 지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집에서 심심할 만한 자취생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어 바로 이 TV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 아마 집에 자취방을 월세로 뭐 구하셨던 분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을 들어가신 분이라든지, 다 제각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간혹 이제 찾아보다 보면, 집에 옵션으로 TV나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아닌 집도 있지만요. 뭐, 크게는 공유기만 설치가 되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셋톱박스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집주인분께서 U 플러스를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U 플러스 사용자분들께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U 플러스 어, 사용하고 계신 분들 제가 왜 주목을 하면 좋겠냐? 말했던 바로 이세톱박스 때문인데요. 어세톱박스를 보시면은 일단 뭐 평범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평범한 세톱박스지만써 있기를 NFC 및 구글 TV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NFC와 구글 TV 무슨 말이냐 바로 모니터나 TV에 그냥 바로 HDMI를 꽂았을 때 어, TV만 볼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서비스들, 구글 관련 서비스도 들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과거에 2012년도 부근에 이 셋톱박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당시 에 이제 UHD1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어, NFC 기능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셋톱박스에 갖다 대기만 해도 어플 설치와 함께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을 TV로 미러링하거나 뭐 오는 전화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니 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었죠 물론 지금은 앱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기능이긴 하지만 여전히 에어플레이나 어 이제 리모컨 기능 U플러스 리모컨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셋톱박스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장점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어, 이렇게 노래방 기능이라든지 어, 뭐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겠습니다 어, 핸드폰으로만 보다 보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 유튜브를 조금 더큰 화면으로 미러링해서 는다든지 직접 접속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로 구글 TV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점들인데요 굳이 내가 스마트 TV를 구하지 않더라도 제 뒤에 있는 이 10만원대 모니터를 바로 HDMI에 꽂아서만으로도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나 크롬 등을 접속을 해서 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웹서핑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누워서 보는 게더 편하지 굳이 컴퓨터를 이용하실 일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이밖에 지니뮤직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수 있다든지 뭐 집에 스피커가 없는 분들은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유튜브를 뭐 이용하시는 분들 역시 유튜브에서 유튜브 뮤직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하니까 뭐 이용해서 얼마든지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이, 이 U 플러스 연결되었을 때이 세톱박스의 가장 꿀 기능은 어, 노래방 같아요. 이 노래방 기능인데 하, 하루에 두 곡씩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 노래방, 코인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밖에 이제 노래방 같은 것도 좀 밀폐된 공간이고 여러 사람들의 이제 분비물이 섞일 수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 쉽게 이제 선뜻 발걸음이 나서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만 꽂아서 바로 한 하루 한달 하루에 두 곡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꽤큰 낙으로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옆집관의 소음 뭐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풀 가창력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기분이라도 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기다가 요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블루투스 노래 마이크 같은 거 사용해서 한번 같이 이용해 보면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IPTV들에서 뭐 무료로 다시 보기, 뭐 예능이나 드라마류, 영화류를 다시 보기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어 u u t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방영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과 동일하게 어 이제 유료로 볼수 있는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지만 어 종영 프로그램 중에서 뭐, 최근 종영 프로그램 중에서 꽤 인기 있었던 것들도 어, 무료로 재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뭐 스토브리그 같은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들도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니까 어, 집에서 이제 아 사이버 강의 듣고 너무 힘들다 할때 이제 그렇게 강의 다 듣고 나서 저녁에 뭐 이렇게 모니터만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셋톱박스 어, 이용을 해서 드라마 정주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실천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쉬는 것도 좋고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어, 집 안에서 이렇게 드라마 정주행 같은 것들 해보는 것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심심함을 달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모로 셋톱박스지만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처럼 단순하게 모니터, 컴퓨터만 연결을 해놓고 인터넷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했을텐데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집에 유튜브플러스 셋톱박스가 있다면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UHD1이라서 조금 기능이 제한적이긴 한데 아마 UHD2나 3가 연결이 되어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최신 버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만 이용을 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굳이 작은 화면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큰 화면으로 넷플릭스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혹시 우리 집 셋톱박스는 이런 기능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짧지만 좀 재미있는 꿀팁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 봐. 에 무대 패밀리 치세로아 들은 바빠 비페 <듀프> <듀프> 들이 랄랄랄게 이름이 뭐였지 이런 건내 맘에 별로넣어 비교적 새비... 전시